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지금 한 10시 정도 됐어요 저녁 10시 정도 되는데 에스쁘아의 더슬릭 립매트 제품 신상이 출시가 돼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요거를 영상으로 좀 남겨보고 제가 요즘에 이제 좀 피부가 푸석하고 리프팅에 좀 신경을 쓰면서 요즘에 좀 관리를 좀더 신경 쓰고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그 영상을 같이 좀 담아보려고 해요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에스쁘아의 더슬릭 립스틱 크림 매트 제품인데 컬러가 총 4가지 컬러예요 제가 이거 출시 딱 되는 날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컬러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안할 수가 없어서 당장 구매를 했고 일단 발라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패키지를 보시면 엄청 예쁘지 않아요? 그냥 딱 그립감도 너무 좋고 약간 슬림해서 길이가 좀 길지만 가방에 넣어주고 다니기에 너무 딱 좋은 사이즈 요렇게 보면 립 제품이 진짜 얇게 되어 있죠 입술에 올릴 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정말 디테일하게 터치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블러블러하면서 투명하게 발색이 되니까 편안하게 그냥 발랐을 때 발색이 너무 과하지 않으니까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컬러를 하나씩 입술에 올리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바캉스 컬러는 모브톤이에요. 그래서 입술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보이시죠? 진짜 매끄럽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매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크리미하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입술이 항상 각질 부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질 부각이 안 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터치가 너무 쉽게 잘 되고 심지어 오버립 연출까지 편안하게 잘되더라고요 마무리감도 되게 매끈해요 엄청 자연스러운 립컬러 연출 센텔라 오일이 만 ppm 이 들어가 있어서 저처럼 각질 부각 심하신 분들 건조하신 분들 사용하시기에 촉촉하고 입술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항상 건조해서 매트 제품 꺼려 하셨던 분들 요거 사용하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저 진짜 이거 쓰고 나서 만족도 완전 상승! 컬러가 이 모브빛인데 약간 핑크빛이 도면서 따뜻한 느낌의 모브 느낌이라서 모브 차가워서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그냥 휘뚜루마뚜루 살, 사용할 수 있는 모브빛 립컬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또 멀티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어 이렇게 치크, 립앤치크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휴대하고 나서 메이크업 항상 치크 갖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또 크리미하면서 마무리감이 매끈하잖아요? 그러니까 볼에 올렸을 때도 뭉치지 않게 발리면서 되게 부드럽게 발린다. 톤온톤으로 메이크업하기 진짜 좋고요. 화장 밀림 현상이 없으니까 진짜 이거 하나 가지고 멀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두 번째 컬러, 발렌타인 컬러입니다. 발색을 했을 때 핑크베이스에 약간 로지한 감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입술에 이렇게 딱얼리게 되면 어 근데 진짜 부드러워 근데 제가 사실 핑키한 그런 립 제품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입술에 올렸을 때, 손등에 올렸을 때는 약간 로지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다면, 입술에 올렸을 때는 흰기 들어간 딸기 우유빛 핑크인데, 근데 그 딸기 우유빛 핑크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데일리로 딱 쓰기 너무 좋은 립 컬러예요. 그리고 보시면 진짜 그냥 휘뚜루마뚜루 데일리로 그냥 막 써도 이쁘지 않아요? 컬러감이? 오버립 연출 이렇게 쉽게. 지금 거울도 안 보고 입술에 바르고 있어 그리고 지금 몇 번이나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컬러감이 되게 과하지 않죠 어 이렇게 해도 각질 부각이 안 일어나니까 요거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지금까지 내가 썼던 매트 중에 제일 부드러워요 예쁘지 않아요? 소녀감성 장난 아니야 그냥 아이 메이크업 저 진짜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라이너만 했거든요 그냥 진짜 요것만 톤온톤으로 해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니 제가 요즘에 엄청 좀 바빴어요 바쁘고 또 새해가 되니까 뭔가 계획을 또 세우고 이 기획, 계획을 실천하려다 보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웃음> 요즘에 엄청 바빠요, 제가. 그래서 좀 외부로 어디도 가고 싶고 한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외출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요즘 너무 바쁩니다. 세 번째 컬러, 이브 컬러인데요. 이브 컬러 같은 경우에는 손등에 이렇게 올렸을 때는 레드 계열이거든요. 레드가 엄청 예쁘게 발색이 돼요. 이게 되게 블러블러한 레드인데 이 레드가 뻔한 레드가 아니야 오렌지 계열의 컬러가 싹 들어가 있는데 또 약간 매력적인 레드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근데 또 웜, 쿨톤 상관없이 뉴트럴 톤들도 진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레드 계열의 톤이라서 약간 이게 약간 청량하면서도 너무 또 청량하지도 않고 약간 그 중간 밸런스를 너무 잘 맞춘 레드예요 제일 저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올려봐야겠죠? 컬러를 진짜 네 가지 모두 너무 잘뺀 거예요 진짜 실패가 없어요 네 가지 컬러 모두 다 미친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이거는 레드 계열이라서 치크 올릴 때양 조절하셔야 될것 같아요 잘못하면 술 취한 느낌 음, 예쁘다! 마지막 컬러 포즈예요. 엄청 누디한 살구 컬러거든요. 딱 봐도 누디하죠? 근데 발때 투명해. 진짜 잘 만들었어. 그냥 살짝 이렇게 올려서 바를 때는 그냥 베이스로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저는 여기에 이브 컬러를 살짝 올려도 좀이쁘더라고요 예쁘다. 근데 이게 컬러가 누디한 살국빛도 나지만 계속 컬러를 레이어링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은 약간 모브빛도 나요. 정말 전체적으로 컬러들을 오묘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웜톤, 쿨톤, 뭐 두루두루 다 바를 수 있는 컬러들로 출시를 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톤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컬러들이 다 휘뚜루마뚜루다. 요것도 톤온톤이라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브 컬러를 살짝 어, 믹스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쁘죠? 이렇게 제저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믹스해서 바르거든요? 베이스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믹스에도 사용해도 진짜 예쁘게 연출이 되니까 진짜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너무 예뻐! 어쩔 거야! 항상 요즘에 촉촉한 립 제품만 사용해서 다시 매트 제품 좀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 예스쁘아 이 더슬리 크림 매트 제품 사용하시면 진짜 진짜 후회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네가지 컬러모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씻을 거예요. 그래도 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좀 어디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좀 어디 갈때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메이크업을 지워볼게요. 립앤아이 제품, 폰즈 쓰다가 한율 거 쓰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다시 지금 폰즈로 돌아왔거든요. 폰즈... 비페스타도 되게 좋고 한데 폰즈만한 게 없긴 한것 같아요. 리얼 이렇게 지우고. 근데 이게 에스쁘아 립이 착색이 없어서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워져도 뭐 착색이 안 되는 제품들은 입술을 싹다 지워지니까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착색이 안 되는 제품이 좋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 지워지니까. 한참 제가.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2023년에는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놔가지고 약간 살짝 압박감 있는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겠죠. 집에서의 영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찍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긴 해요. 거의 리뷰 아니면은 아 맞다 제가 요즘 클렌징 워터 쓰는 거이 식물원 제품인데 저 원래 클렌징 워터 바이오 더마 거 썼거든요 근데 지금 요 식물원 쓰고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 다이소에서 판매한 제품인데 이게 얼마였더라? 5,000원이었나? 2,000? 3,000원이었나? 바이오 더마 제품이랑 비교를 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더잘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가성비 미쳤어요 미쳤어 그래서 저 이거 다이소 갈 때마다 있으면 좀 약간 쟁여템이거든요 클렌징 워터 어떤 거 써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다이소에 무조건 달려가서 스물무런 제품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500ml거든요 500ml에 5,000원이었던 것 같아 향도 너무 좋아 약간 힐링되는 향이야 어 병풀 추출물, 병풀 클리어 클렌징 워터네요 그래서 약간 자연친화적인 그런 냄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향도 무시 못하고 일단 클렌징이 너무 잘 되니까 다이소에 무조건 달려가면 재, 있으면 쟁이는 제품 바로 이 제품이에요 어. 아 이게 보니까 네이처리퍼블릭 거네요? 오 몰랐어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걸 알았다니 클렌징 워터 고민하시는 분들 다이소에 가셔 무조건 식물원 이거 꼭 사용하세요 후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부담없이 팍팍 쓸수 있어 이렇게 다 씻고 나서 원래 제가 모공이 넓다 보니까 모공이 엄청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공을 좀 깨끗하게 관리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 제가 한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를 한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되게 간단하게 소개했던 제품인데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화장실로 와 봤는데 제가 모공을 좀 관리를 하면서 쓰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거의 다다 썼어요. 이게 제가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제품인데 처음에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 쓰고 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완전 지금 이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웰더마라는 브랜드예요 이거 왜 홍보 안하지? 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제품 이게 필링팩이에요 필링팩인데 성분이 티트리잎, 사철수, 스피큐, 녹차가루, 히알루론산 이런 게 주성분인데 피지라든지 이런 노폐물을 관리를 해주고요 일단 이 모공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주니까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사용할 때 약간 화학적인 필링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이걸 쓰면서 진짜 이 피부에 이걸 올렸을 때아 진짜 힐링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웃음> 원래 전용 브러쉬가 있는데 저는 일단 요렇게 올려요 엄청 이 성분들이 보여요 그쵸 지금 보이죠 제형 자체가 약간 쑥떡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진드한 이런 제형인데 저는 요거를한 2, 3일에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근데 자극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고 일단 피부에 올리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 숲속에 와있는 그런 느낌 진짜 에스테틱 샵에서 그냥 그런 피부 관리를 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려놔요 일단. 메이크업도 뭐 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잔여물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가끔씩 저는 이 모공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화이트 헤드 부터 피부가 좀거끌거린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먼저 올려놔줍니다. 이 제품이 노폐물을 딱 제거를 해주면서 스피킬 유효성분이 이렇게 흡수되면서 그 다음에 씻궈냈을 때는 타철쑥이랑 녹차가루로 인해서 피부의 자생력을 키워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스피클 제품이 그렇게 시중에 많이 나와있지 않아가지고 웰더마 제품이랑 또 다른 브랜드 제품이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이 훨씬 더 약간 안에 있는 성분들이 이렇게 너무 잘게 잘게 썰어져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씻겨낼 때한 번씩 롤링하면서 제가 씻어내거든요. 그럴 때이 노폐물이 정말 잘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또저 자극적이지 않아요 이런 천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롤링할 때 조금 더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처럼 약간 모공에 진심이신 분들 그다음에 약간 지성피부라든지 각질 부각이 되게 심하신 분들은 요런 거 한번 사용해 주시면은 진짜 한 번에 바로 느낍니다. 아 이거는 미쳤다. 이거는 꼭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이걸 사용을 했을 때 진짜 피부가 매끈하고 촉촉하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샤워하기 전에 요렇게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디샤워를 합니다. 어, 바디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거품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샴푸 씻어낼 때 같이 세수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좀더 편안하게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샤워를 좀 하고 저희 피부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샤워를 다 해봤습니다. 지금 샤워를 다 하고 나왔고요. 확실히 피부가 엄청 맨들맨들 졌어요. 요즘 제가 패드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 코스알렉스. 울영 세일 때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패드는 한번 사용하면 사실 그건 있는 것 같아. 너무 편해서 멈출 수 없어. 그냥 토너로 닦아내면 왠지 약간 좀덜 관리한 느낌? 저는 아까 그 제가 사용한 스피큐 제품 사용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너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니까 이거는 꼭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엔통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또 저거 한번 쓰면 한 6개월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토너를 바르고 나서 한번 리뷰를 했던 제품이에요 요거는 콜라겐 제품이라 제가 리뷰나 남겼던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낌없이 쭉 올려줘요 그 리프팅에 요즘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부과 가서 레이저를 받고 고주파를 받고 하는 것도 매주, 그러니까 매번 자주 받는 것도 좋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집에서 관리하는 홈케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콜라겐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리프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콜라겐을 바르기도 하고 콜라겐을 먹으면서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피부에 얼만큼 유효 성분이 들어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발라주고 한 번씩 더 올려줘요. 그런 다음에 의 사용을 환영합니다. 리프팅 이게 리프팅 기능도 있고 보습 모드 습 주름 모드 주름 리백 모드 리백 리프팅 리프팅 이런 거거든요 저는 리프팅모드로 해서 단계는 제일 센 걸로 해서 올려줘요 이거는 이 제품은 따로 앰플을 구매하지 않아도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을 사용해도 되는 제품인데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기반한 디바이스고요 고려대학교 의료진들 분들께서 연구해서 개발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계기가 정말 되게 신기했는데 그 우리 어르신들 보면 무릎에 되게 안좋고 하면 약물을 이제 이런 레이저나 이런 기기들로 주입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그 주입시키는 기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뷰티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콜라겐 제품을 피부에 올려놓고 조금 더 피부에 유효성분을 침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바이스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디바이스들 기계들 보면은 일자로 돼 있는데 이거는 곡선 처리 돼 있잖아요. 이게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까지 돼 있으니까 이런 코, 이런 눈가, 이런 데좀더 디테일하게 터치가 되니까 좀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디바이스 진짜 다양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뭐 일명 울세라를 집에서 할수 있는 제품에 홈세라라든지 뭐 고주파 이런 제품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시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도 많이 찾아보고 있긴 한데 사실 디바이스라는 게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걸 구매해야 되나. 제가 요즘에 머리를 엄청 짧은 단발에서 기르는 중이에요. 그래서 살짝 중, 중단발로 길러볼까 하는 찰나여가지고 지금 거지존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이크림 바를 건데 이거예요. 아이크림은 듀이셀 아이플러스 크림이에요. 이거를 사실은 눈가에만 발라야 되는데 저는... 그냥 때려 바릅니다 A.H.C 제품도 보면 아이크림 크림처럼 바르잖아요 저도 그냥 아이크림을 크림처럼 발라요 주름 개선 요런 것 때문에 확실히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목도 포기 못하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목주름이 되게 심해가지고 아 이거에 대한 진짜 정말 콤플렉스가 있어요. 목주름. 심지어 베개도 안 베고 잤어요. 근데도 이 목주름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영양 가득. 그리고 마지막 크림은 보나주르. 로즈, 셀, 로즈 스템셀 크림을 올려줍니다. 네, 크림이 저는 일단 벌크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튜브 타입이라서 저는 좋아요. 일단 위생적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뚜껑을 여는 순간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화, 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튜브 타입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크림하면 무조건 벌크 타입이어야 크림 같나요? 저는 좀 다르거든요, 생각이. 그리고 가지고 다닐 때도 훨씬 더 편하고 이 벌크 타입은 너무 용기가 크니까 여행 갈 때도 불편해요 사실 기초 케어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머리를 말려볼 거예요 이거는 제니하우스 제품이거든요 요즘 좀 탈모에 좀 진심이잖아요, 사람들. 근데 이제 탈모 샴푸를 쓰지만 머리를 말릴 때도 드라이기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니하우스의 드라이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외선이 나와가지고 두피를 말릴 때좀더 케어를 하면서 말리는 거죠. 이렇게 커버가 종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봐왔던 캡과 이 두피를 이제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서 말릴 수 있는 커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블랙이 있고 또 핑크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은근히 세지가 않아가지고 두피에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바람 세기가 엄청 세거나 엄청 뜨거운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적응 안될 수도 있지만 두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커버가 있어서 두피 안쪽까지 먼저 말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마른 느낌이에요. 머리가 대략적으로 거의 다 말랐습니다. 저 요렇게 머리를 말리면서 두피 관리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어, 이렇게 피부 관리까지 다 했고 두피 관리까지 다 했어요. 오늘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잘 거고 내일 또 제가 테니스 수업이 있어 가지고 음, 일찍 좀 자봐야겠어요. 저 이제 TV 보다가 자려고요. 안녕.